Onul yun cutie sexy <laughs> perfect girl n e n m ui d e e h a i l hanjebo lul tong hajejak du wet s u b n a d a gamse habnada ISTJ wa ESTP ui gung hab yul interview he yeung shikuro j e a n hen haget s u b n a d a ESTP gabon ISTJ a i n ui jang jundul, e u l ISTJ noin yin lak yul mili mili dahago y e o s c h i n i o p seo <laughs> seo anjung jukibnada i u l <laughs> shimhi l h a m a y n seo bujilun hagejishin ui life lul salagabnada s a m u y n lakandu wedo muwal halji yachakunun habneda saduwe acoestp l u l n e l s h a n g i jinchanhaju lasio namugo m a h w a t s u b n e d a o estp bandinyun s cm s e h a j i an sco bunshil jaju h a n o i n d a istj n o i n g u lalo yulab sioyo i s t j Gabon ESTP AENU IJAN j u n d u l EUL ESTP n u n GUNGAN HAGEHUWAL b a l h a n u k i n YUL m a g u j u o b n a d a e c s i e l e si un si un o UNGUT, s i l o UNGOT SEDIHAN DOJUN YUL z u l g e e b n a d a SAM JAN NAN YUL m a n h e CHI y a s a k u t HAGO j e m so i t s u b n a d a SUHA NUN ELE JALANDU WETSADO t t u k t u k TULGO e l a NA NUN s i er si a at u n g g i e u p ERC AGO i t s u b n a d a E. ESTP d u k BUNA HAN BUNDO a n g a b u w a d n j a n s o d u l YUL m a n h e g e b o l SUIT SUJO i t s u b n e d a <목소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돌부처 이티젤을 가장 재밌는 사람으로 인식하는 유 o 1위를 만나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팁입니다. 이팁은 이티제와 딱 하나가 다른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외관상으로 보면 이팁과 이티제가 많이 비슷해 보이죠. 단, 내부 프로세스에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팁은 극한의 효율을 추구해서 밤샘 벼락치기로 난이도 높은 시험도 통과할 수 있어요. 반면 이티제는 차근히 계획을 수행하는 걸 추구해서 벼락치기 성공 확률이 낮죠. 이걸 인생 전반에 놓고 대입하면 이팁과 이티제의 차이점이 명확히 갈리죠 이렇게 세상을 대하는 시야만 다를 뿐 나머지는 거의 비슷할까요 집콕 좋아하고 사교 활동 안 좋아해서 서로만을 바라볼 확률이 높죠 애정표현은 누가 더 많이 할까요 이것도 살짝 다른데 이티비 변화구를 3번 정도 날린다면 이티제는 돌직구를 우직하게 한번 날려요. 이걸 받아들이는 상대방의 기분은 어떨까요? 서로 맞춤식 애정 표현을 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서로 만족할 가능성이 높죠. 세상을 대하는 태도만 다를 뿐 나머지 영역은 거의 비슷한 두 조합을 만나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자월드입니다 오늘은 직접 등판했습니다 이번 영상은 entp와의 궁합을 얘기하겠습니다 먼저 istj가 entp를 처음보고 느낀 점을 말하자면 entp님은 나와 전혀 다른 세계에서 살다가 왔다 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물론 케바케 사바사이지만 istj는 현재와 함께 미래를 동시에 준비하는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편안한 미래를 위해 현재를 희생하는데 있어 크게 불만은 표시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entp는 이런 행동이 못마땅 합니다. entp에게 있어 현재는 내가 살고 있는 인생 최고의 순간이고 이 순간을 즐기지 못하고 인내 한다면 너무 삶이 고달플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을 토대로 대화할 때 행동사항을 분석하면 ista는 주로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면서 의도를 파악하려고 합니다. 반면 entp는 어떻게 하면 상대방과 더 재밌게 대화할 수 있는지를 중요시합니다. 서로의 지향점이 다르다보니 두 조합은 금방 끝이 나거나 꽤 오랜 시간 삐그덕거릴수 있습니다. 이럴 땐 서로 발음을 인정하고 분업할 수 있어야 합니다. ISTJ는 ENTP의 짓구은 장난을 플러팅이라고 생각하고, ENTP가 던진 플러팅이라는 공을 그저 바람만 보면 안 됩니다. 노잼 개그같이 헛스윙을 하더라도, ENTP의 분위기를 이어받으면서 서서히 적응하면 좋습니다. 반면, ENTP는 ISTJ의 태생적인 노잼 DNA를 받아들이고, ISTJ가 용기내서 받아친 노잼 개그에 명색하지 않아야 합니다. ISTJ 로봇이 딥러닝 학습을 할수 있게 노잼 개그에 대해 우선 넘기거나 기분 안 나쁘게 살짝 피드백해주면 좋습니다. 이렇듯 ISTJ ENTP는 서로 줄건 주고 챙길 건 챙기는 조합이 되어야 합니다. 한 유형이 모든 걸 갖겠다는 생각을 하면 결국 상처로 남을 수 있습니다. 만약 잘 어울린다면 ENTP는 살면서 처음으로 내비는 어떻게 개척 할까 라는 생각을 해볼 것이고 ISTJ는 현재의 100% 충실한다면 어떤 느낌일까 라는 생각을 해볼 것입니다. 각자의 가치관에 침범하지 않는 선에서 서로 즐길 수 있다면 새롭고 색다른 경험을 할수 있게 향후 생활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intp와의 궁합을 뇌피셜로 분석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심리학을 전공한 것도 관련 자격증도 없으므로 절대 주관적인 내용을 공유하는 점을 밝힙니다 제가 오늘 타 유형 제보를 취합한 결과 기존 업로드한 새 유형 이외에 모든 유형 제보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istj intp 궁합은 어떨까요 it 유형이어서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istj는 intp를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엉뚱하지라 생각하고 intp는 istj를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꽉 막혀있지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듣기만 하면 안 어울린다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서로 호기심이 생겨서 관심을 갖게 됩니다 다른 행성에서 날아온 생물체로 인식하는 거죠 여기서 주의사항은 INTP가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직궂은 장난꾸러기로 변해서 이성을 괴롭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성에게 청개구리처럼 행동한다는데요 ISTJ에게 무턱대고 이렇게 했다간 손절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썸을 쐈다면 꼭 반드시 이런 특성을 미리 말해두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ISTA는 보통 전통적 관습을 따르고 INTP는 관습을 대체할 창의적인 방식을 고안합니다. 이 과정에서 ISTA는 INTP를 멀리할 수도 있습니다. 정신이 사나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운더리 내의 INTP는 다르게 인식합니다. ISTA의 꽉 막힌 사고를 INTP가 뚫어줄 수 있습니다. 한의호가서 침 맞으면 뭉쳐있던 허리 근육이 확 풀리잖아요. 딱 그런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단, INTP가 ISTA의 전통적 방식을 하대하거나 무시하면 안됩니다. 또다시 손절당한다 는 직접적인 계기가 될수 있습니다. 세줄 요약 1. ISTJ INTP는 각자 다른 행성에서 온 사람으로 인식해서 호기심을 가집니다. 2. 섬탈 때 INTP가 예고 없이 짓궂게 장난치면 손절당할 수 있습니다. 3. ISTJ에 꽉 막힌 사고를 INTP가 침 놓듯 팍팍 뚫어주는 역할을 해준다면 최고가 될 것입니다. <목소리> Secret Yeung Sang, Bonin Dung Fan Yeung Sang, Vlog, ASMR Dung, Total Negaji Benefit Yul Nulil Suit s u b n a d a Uchuk Sang Dan Card Lul Click Hagid Hajuse Yor.